안녕하세요 포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전장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복귀하고 싶긴 한데 전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금은 특별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가장 먼저 전장의 게임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영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유료로 판매되는 전장패스를 구매하면 4개의 영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웅들은 자신만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 능력은 0에서 2의 골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액티브 능력과 항상 적용되는 지속 능력으로 나뉩니다. 기본 체력은 40으로 처음 선택하는 영웅의 티어에 따라 플러스 알파의 방어도가 추가되는데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현재 상점 레벨과 하수인의 등급에 따른 데미지를 입고 체력이 0이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전장은 기물을 사면 전투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오토 배틀러 게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러니까 전장은 주어진 시간 동안 밥의 선술집에서 하수인을 구매한 뒤 알맞은 배치를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전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수인을 구매하는데는 3골드 리롤에는 1골드가 들고 하수인을 판매할 경우에는 1골드만 돌려받습니다. 기물은 레벨과 상관없이 3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턴마다 골드는 리필되지만 남은 골드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자, 연승, 연패 보너스도 없기 때문에 매 라운드에서 골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하수인의 수는 7개로 제한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하수인에게는 종족값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야수, 멀록, 기계, 가시멧돼지, 용족, 악마, 해적, 정령 총 8개의 종족이 있고 매게임마다 3개의 종족이 금지를 당합니다 전투는 맨 왼쪽에 배치된 하수인부터 각 플레이어의 하수인이 번갈아가면서 무작위로 공격하며 전멸할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내필드와손패에 동일한 하수인 3장이 모이면 황금 하수인으로 합쳐지는데요 황금하수인은 기존 하수인 스탯의 두배를 갖게 되고 특수능력 또한 대부분 두배로 증가합니다 기존에 들어간 버프와 특수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황금하수인을 내면 내선술집 레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수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장에서 사용되는 하수인의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인 카드를 보면 다양한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텍스트 중에서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에 따라 특수한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필드에 하수인을 낼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전투의 함성은 내 손에서 필드에 하수인을 소환할 경우 발동합니다. 다이웅덩이 사냥꾼, 길고양이 등의 하수인이 대표적입니다. 죽음의 메아리는 전투 중 하수인이 사망할 경우 발동하는데요. 성가신 인프, 쥐떼 등의 하수인이 대표적인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입니다. 도발 키워드를 가진 하수인은 다른 하수인보다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즉 도발 하수인이 있다면 도발 하수인이 제거되기 전까지 다른 하수인들은 안전합니다. 크툰의 수행사제, 노가내린 바위가 대표적인 도발 하수인이죠. 독성 키워드를 가진 하수인은 상대방의 체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격한 하수인을 죽입니다. 원샷원킬 치명적인 포자와 독성이 발린 멀록 하수인이 대표적입니다. 반사로봇과 청동감시자 하수인처럼 천상의 보호막 키워드를 갖고 있는 하수인은 1회에 한해서 그 어떤 공격이라도 데미지를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은 독성 하수인에게 피해를 받아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기선제압 키워드를 가진 하수인들은 매턴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새끼붉은용이라는 하수인은 아군용종만큼 무작위 적 하수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기선제압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필드에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턴이 시작될 때마다 능력이 발동됩니다 환생 키워드를 가진 아수인은 사망했을 때 체력 1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공격력과 특수능력이 기본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청동용과 초소용 미라 아수인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파지직거리는 회오리처럼 질풍 키워드를 가진 아수인은 한 턴에 공격을 두번할수 있습니다. 두 번의 공격은 무작위로 꽂힙니다 복수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키워드인데요 아구나수인이 복수 키워드에 써져 있는 숫자만큼 사망할 경우 발동됩니다 피어나는 그린썸과 칼날 바람 둥지 데모 등이 있는데 한턴에 여러번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 키워드인데요 발견 키워드가 발동되면 플레이어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황금하수인을 만들었을 때 발견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조합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영구적인 버프를 통한 성장조합과 특수능력을 극대화하는 조합을 구성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영구 버프를 활용한 성장조합을 짜게 됩니다 전장은 다른 오토 배틀러 게임과는 다르게 기물을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조합의 핵심이 되는 하수인에게 매턴마다 버프를 주면서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플레이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빗송곤니 버프 조합입니다 전장에서는 오육성 하수인이라고 해서 기본 능력치가 엄청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프 효율을 증가시키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은 영구적인 버프를 통한 성장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수능력 조합은 엑조디아처럼 조합의 피스를 모아가면서 한방을 노리거나 죽음의 메아리 키워드를 모아서 극대화시키는 조합인데요 핵심하수인 그러니까 키카드를 반드시 모아야 하고 상대가 의도를 간파해 키카드를 먼저 없애는 경우에는 힘을 잃기 때문에 주류 조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장에서는 다른 오토 배틀러 게임처럼 조합 시너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의 레벨업 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첫 턴에 3골드로 시작하고 턴이 진행될 때마다 4골드, 5골드, 6골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양의 골드를 얻고 이 시작 골드는 최대 10골드까지 증가합니다 반면 레벨업 비용은 매턴마다 1골드씩 저렴해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레벨업에 대한 빌드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빌드업은 이렇습니다 1턴에는 하수인 하나를 구매하고 2턴에는 2단계로 레벨업을 합니다 3턴에는 1턴에 샀던 하수인을 팔고 2레벨 상점에서 나온 하수인 두개를 구매합니다 4턴에서는 상점에 하수인 두개를 구매 그리고 이어지는 5턴에서는 3단계로 레벨업을 하면서 하수인 한개를 구매합니다 6턴에서는 리로를두번 돌리고 하수인 두개를 구매합니다 마지막으로 7턴에서는 4단계로 레벨업을 하면서 하수인을 한개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전장 유저들이 사용하는 레벨업 빌드입니다 이후부터는 자신의 필드의 상황에 맞춰서 레벨업을 하거나 필드를 보강을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빌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1레벨 리롤 플러스 4단계 발견 빌드 패스트업 빌드 오무 커브 등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소개 드릴 수는 없고 영웅 능력이 1코스트인 영웅이 사용하는 레벨업 빌드인 일명 라팜 커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턴에 하수인을 하나 구매하고 2턴에는 하수인을 하나 구매하고 1코스트 영웅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3턴에서는 하수인 하나를 구매하고 리롤과 영웅 능력을 사용하고 4턴에는 2단계로 레벨업을 하면서 하수인 하나 구매 영웅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후 5턴에는 3단계 레벨업과 영웅 능력 사용 6턴에는 4단계 레벨업과 영웅 능력을 사용합니다 7턴에서는 보통 페어를 풀면서 5단계 하수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빌드는 상황에 따라 1레벨 상점에서 페어를 구성하고 5, 6, 7턴에 4단계 혹은 5단계 하수인을 발견하여 조합에 필요한 핵심 하수인을 발견으로 찾으면서 먼저 필드 구성을 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드는 여러가지 제한 조건이 붙고 1레벨 하수인으로 필드를 구성한 채로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체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발견해서 원하는 하수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초반에 잃은 체력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에 도움이 되는 영웅 능력을 가진 일부 영웅들만 사용 가능한 레벨업 빌드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전장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를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 가이드와 함께 전장을 재밌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포셔였습니다.